생두인 모습을 약 10년 뒤에 이제 터져 있는 모습을 지금 보는 겁니다. 제쪽에 노란 게 이제 금이고, 안에 있는 것이 젤라틴 같은 이런 건데, 변하지 않고 이렇게 확실히 강물질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중되면은 만일 생물체의 어떤 금이 변해갖고, 어떤 갈변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디지털 지금 현재 만 배로 보는 건데, 광학으로 좀한요 정도까지 한세배 정도는 광학으로 볼수 있으니까, 약 3,000배로 지금 보는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앵두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포항에서 발견된 황금을 만들어 주는 벌레 골드버거의 어떤 변화형 어떤 형태로든지 금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쪽에 위쪽 부분에 있는 노란 게 보이죠? 이게 이제 순금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나노 상태라는 건알수 있겠죠? 여기 이제 밀리미터 mm 단위니까 눈금 표시를 보면 알 겁니다. 이상 광협 앵두금 승부분석소였습니다